언제 봐야 제맛일까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여름 공포영화지요 틀린다! 아. 이 진정한 특후라면 은이 계절을 가리지 않는 법이야 뭐야? 그럴 걸왜 물어봤어? 민정이 삐진 풍칭 뿅! 어, 가만히 삐진 처로 가만히 있어 어, 이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이 요즘처럼 날씨가 이어 살랑살랑하고 어 분위기가 음. 어서서하고 이럴 때는 공포영화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나는 나는 저녁에 딱 씻고 나와서 거울을 딱 봤을 때 너무 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이 랭킹 주제 역대 공포영화 순위 TOP 10입니다 공포영화에 입덕할 준비 되셨죠 고고고 영국 호러영화 28일 후가 1비 동물해방 운동가들이 캠브리지의한 연구실을 습격해 실험 동물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침팬지는 분노라는 이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좀비는 엄연히 따지면 대살아난 시체가 아닌 살아있는 광인입니다 영원한 공포영화의 소재 유령의 집을 묘사한 고전작품 더 헌팅이 9위 휴크리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힐하우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 집에서는 총 4명의 여자가 의문사하는데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 쿵쾅거리는 소리. 이렇게 공포의 실체를 드러낸 초자연적 존재들. 그들의 표적은 다름 아닌 엘리너였습니다. 유명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속편. 시체들의 새벽이 파리. 이 영화는 미국 자본주의의 소비 문화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쇼핑센터에 몰려드는 좀비들은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는 현대인을 상징하죠. 당시 싸구려 좀비 영화들이 양산되던 시절, 시체들의 새벽은 영화 평론가들의 사이에서 명작이라며 극찬을 받았습니다. 1982년 존 카펜터 감독의 더싱이 7리 더싱은 남극 탐사대 기지에 노르웨이 탐사단의 생존자 두명과 수상한 개가 찾아온 뒤 주인공 일행이 겪게 되는 끔찍한 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체내에 기생하며 모습을 감춘 끔찍한 외계인의 설정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반전 영화의 대명사, 나이트 샤말란의 대표작 시스센스가 6위. 빈센트는 어린 시절 말콤의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평생을 고통받았죠. 자신의 삶에 어긋남을 느끼던 말콤은 어느 날 새로운 환자를 맡게 되죠. 말콤은 이 환자가 빈센트와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번에는 올바른 진단을 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봐라> 아, 아, 아, 아, 아, 아, 역시. 공포영화는 옆사람을 놀려야 대마이죠 안걸리겠다 이 식스 센스급 반전이란 말이 이 영화에서부터 쓰였다는 걸 보면은 정말 파장이 대단한 것 같죠? 6위까지만 봐도 이렇게 무서운데 렌크러스이다볼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 그럴까요? 나가지 술을 어, 빼자고 고고고 고고고 70년대 브루의 명작, 텍사스 전기톱 학살이 5위 1974년에 개봉한 텍사스 전기톱 학살은 B급 공포 영화의 대부, 토브 후퍼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명작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당시 피칠감만하는삼류 스플래터 호러 영화들과는 격이 달리하는 연출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클로즈업을 하면서 관객의 상상력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스티븐 킹, 스탠리 큐브릭, 잭 니콜슨의 콜라보레이션, 샤이닝이 4위 원작자 스티븐 킹은 이 영화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원작자 입장에선 자신의 이야기를 제멋대로 뒤튼 감독을 좋게 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다만 그런 스티븐 킹도 영화 샤이닝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고 하네요. 이러니 저러니에도 스틸리 큐브릭은 완벽주의자로 유명한 감독이었으니까요. 알프레도 히치콕 감독의 미스터리 스릴러 대표작 사이코가 3위 영화 사이코는 소설을 원작으로 1960년 개봉한 호러 영화계의 교과서적인 작품입니다. 사이코는 히치콕 영화 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자 역사상 최고의 호러 서스펜스 영화로 원작을 초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포 영화 역사에 남을 불멸의 걸작으로 회자되는 영화들 중 하나 엑소시스트가 2위 엑소시스트는 1973년 윌리엄 프리드킨 감독이 만든 엑소시즘 영화입니다. 유명한 배우 딸인 리건이 악마의 빙의 되자 교회에 의뢰를 하고 예수의 소속의 테마사인 메린 신부와 카라스 신부가 구마 예식을 펼칩니다. 하지만 몸이 약한 메린 신부가 악령의 공격에 사망하게 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역대급 공포영화 순위 1위는... 대망의 1위는 존 카페터 감독의 최대 히트작, 할로윈. 1978년 처음 개봉한 이 영화는 무려 9편이나 후속작과 리메이크 영화를 내놓은 시리즈입니다. 할로윈 가면을 쓰고 식칼로 무자비하게 살인을 저지르는 유명 살인마 캐릭터인 마이클 마이어스가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온 것이죠. 할로윈 더 나이트 히 케임 홈. 진짜 코스모한테 그 오걸 뭐야? 다이 민지 맞나? 이 누구야? 아그맞아 어, 우리 민정이가 어, 이 제일 무서운 뭐, 공포 영화 뭐 있나? 아, 저 있어요. 제일 무서운 공포 영화가 응. 스승의 은혜라고 알아요? 뭔데? 스승의 은혜라고 스승의... 있는데 정말 잔인하고 저는 정말 무섭게 봤거든요. 막 오늘 뒤집가도 옷 찍겠어. 아... 아... 아... 아... 아... <웃음> 제발, 제발 시작. 제발, 제발, 제발. 근데 이 공포 영화 리스트까지 보니까 내가 막 너무 서늘해졌어. 너무 무섭다. 오늘 밤에 이거 뒤집었어. 어, 공포 영화 한편 즐기시지. 이거 뭔데? 이거 메가볼때이 코코코코코를 진짜 이거 이거야. 하나. 진정 진정 진정 왜왜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에 좋아요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e a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c 왜왜 o n